연기법 이외에도 많은 교리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가문이 부처님은 연기는 매우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깨닫기도 어려우며 사유를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알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들로 깨닫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성숙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의 금기에 맞게 연기법을 적용한 많은 설법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부처님은 무아론을 설파하기에 오원을,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인간 인식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십이처를, 또 중생들이 스스로 괴로움을 일으키고 그것을 심하고고착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십이연기를 설하셨습니다. 이러한 설법들이 불교 교설로 정착되어 있으며 모두 연기법의 논리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간심사는 세계의 본질이나 우주 궁극 등을 규명하는 데 있기보다는 수행자 개개인의 열방과 해탈에 있었으므로 8만 대장경의 그 많은 교류와 설법이 전해지지만 사실상 그것들은 연기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이 처한 여러 상황과 금기에 맞게 교설하기 위해 8만 4천 오 많은 법문을 남기셨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다양한 해석이 있게 되어 교리 체계도 여러 분야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불교 모든 가르침은 중생들이 처한 다양한 조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가르침이며 그 많은 교리 체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인 지혜와 자비를 원리론적으로 규명한 혁신적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